빨리 어 얼마 키워야지. 아 잘한다 순이. 너목 잡았어. 야, 빨리 꼬리 이거 해. 음 응, 괜찮아 순이. 응, 어, 물 괜찮아. 어물 괜찮아 순이. 얘 아니야 꼬리 빨리 해 이거. 여보야. 어 순이 괜찮아 소니. 괜찮아. 어 순이 괜찮아 예. 너무 거 괜찮아. 여보 지금 안 끝났냐. 괜찮아 순이. 너 몸을 데리고 있어? 야 여보야 몸 씻겨 몸 씻겨. 뭐 절대 못 시킬. 잘 시켜놓고 어떻게? 아니라고. 제대로 못 시켰어. 갈색 종을 줄 테니까 그거보다 뭐좀사 네. 얘 이런 노란 거 군데군데 갈색이야. 어디? 꼬리가 왜 자꾸 흰색이 안 될까 안 될까 그랬는데. 닦아도 응. 닦아도 그냥 갈색이야. 오, 어, 이게 봤더니 얘가. 갈색이었어갈색 그러니까는 망고가 그색깔이 나온거야. 이어서 칼색이어서, 칼색이어서, 칼색색깔이이어노래색이어이렇게 위로 이이어게칼어 <웃음> 선생 지금 이러고 있어요 배괜찮은거 수술했는데 수술 부위 잘안물었어요 네. 살짝 붉은데 네. 우리 병원에서 예 실밥 뽑을 때 자세 이렇게 <웃음> 이렇게 하고서는 실밥 이렇게 뽑았는데 이렇게 안전했어요 이렇게 하고 가만히 실밥을 의사선생님이 하나하나 5분 동안 뽑았는데 이렇게 가만히 그렇지 순이야. 눈 감으면서 있었어요. 순이야 이러고 있었지. 털도 많이. 그렇게 나왔다. 구경하고 자기 실밥 잘 뽑나 못 뽑나 <웃음> 이렇게 구경하고. <웃음> 응. 그렇 이렇게 실밥 뽑았지 이렇게 순야 살이 찐 건지 배가 나온 건지. 여기 배살이살이 이렇게 볼록한데이 괜찮은 거겠죠 괜찮은데 다리 여기는. 살이 없는데 찐 거지. 뱃살이 찐거지 뱃살이 운동을 안해가지이 아우 근이이게걱정이이게람은이이게 이게 너무 이사람이사이 사람은 이사이게걱정이사 너무 배가 불은이 3.2kg.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1 k g 사이사람이렇게 근데 음. 이거 발바닥 젤리 하얘진거봐 모르겠다고 그러니까요 음. 여기도 그냥 어 여기 핑크색 됐어 어, 때가 싹싹 싹 벗겨졌어 대충 했는데도 음. 얘 완전 관 맞아. 지저봐요 셋이서 이렇게 있으니까 음. 누워있는 줄 아가지고 음. 얘 이렇게 어. 해도 가만히 있는다니까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<웃음> 이게 뭔 자세야?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좋아라. 아이고, 좋아라. 여기가 더..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노란 고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 아주 하얀색이 아니라, 음, 아주 흰색. 아주 하얀색 엉덩이 색깔. 그러니까 이거 새끼들 머리 저 누구 있어 뒤에? 뒤에 책이 채기 음, 머리 색깔, 색깔 똑같은 처럼 같은 거 같은 거 같은 거